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을 삼겠네 세상에서 복이 영어 모두 잃어버려도 니더, 예, 수, 나를 사랑하사 빛더 얼굴 니이 니더, 수들이 미워해도 도니할 니더, 겠더 니더, 가더박더 상고초절할수록 많은 위로받겠니? 주가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무니시?